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 갑자기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바디 때문인데요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지 알것 같아요 친한 친구 감독님께서 라이브 커머스 우선 예약 구매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셨는데 어, 먼저 한번 개봉도 해보고 써보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오셨어요 너무 고맙다고 왼떡이야? 어, 이래서 아 제가 뭐라도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너무 여기까지 가지고 와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바디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네 소니의 시네마 카메라 FX30 입니다 사실 언박싱보다는 약간 뭐 간단하게 이걸 그냥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푸티지라든지 이런 걸 그래서 찍어서 보시는 게좀더 구매하시는 데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면 한번 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언박싱 시작해 볼게요. 네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시네마 라인 바디를 구입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테고 처음 사신 분들은 뭐야 이게 이렇게 생겼어? 그냥 속 크래프트 박스에요 되게 심플하죠 근데 또 시네마 유저들은 이거에 뽕이 와가지고 차가지고 드디어 내가 이 박스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하게 되죠 한번 뜯어 볼게요 박스 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알파세븐 마크4나 뭐 S3 그정도 비슷한 크기에요 그래서 박스 크기는 요 정도 되고 이 FX6 박스 인데요 와 이거 제일 크죠 그래도 요거는 딱 컴팩트하게 들고 오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그때 지하철에서 가지고 온다고 아 이게 박스 쇼핑백에도 안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좀 애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박스 크기도 참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봉해 볼게요 네 일단 뜯으면은 케이블 나옵니다 케이블 USB A to C 그리고 보증서랑 설명서, 설명서들이 있고요 이게 바디, 이게 바디일거예요 손을 쑥 넣어가지고 바디를 뺍니다 f x 시리즈는 스트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 이전에 스트랩이 없습니다 스트랩이 충전할 수 있는 네. 220볼트 어댑터가 있습니다. 짜잔! 바디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어, 이 마그네슘 화끈 바디의 이 쉐이프나 질감이 너무 좋아요. 바디를 지금 잡았을 때 그립감 너무 좋고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 너무 좋고.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느낌입니다. 또 시네마 바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많기 때문에 주변 기어들을 부착을 시킬 수 있고 탈부착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듀오 슬롯은 CFexpress A 카드 또는 SD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돈이 엄청 깨져요 no, God, 배터리는 소니 풀프레임 바디와 동일한 m p f z 1 0 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숫자가 숫자가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커스텀 버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기가 좀더 시네마 바디가 편해요 보통 우리가 크롭 바디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풀 프레임 유형에서는 보통 두개 또는 세개 정도가 많은데 여섯 네, 개나 가지고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여기 6번 보이시죠? 렌즈 옆에 6번 한번 렌즈도 마운트해서 쉐이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20mm 1.8G 렌즈 한번 장착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날렵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크롭 바디, 그러니까 크롭 센서 바디에 대해서 얘 구매할 필요가 크게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긴 했었는데, 많이 사용하시는 6400이라든지, 뭐 GV210 같은 바디들도 너무 좋지만, 어, 이게 과연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 판매가가 두배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차이의 값어치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많은 장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은 무조건 필구로 가지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외국 유튜버 분들의 유튜버들을 보면서 더 많이 전환점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카메라의 가격이 200만원대 후반부터 또 핸들킥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대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 이런 부분에 카메라를 어떤 분들이 사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우선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서브바디 네, 영상을 하시는 여러 계층의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개인 프리랜서 또는 소규모 프로덕션 하시는 분들은 보통 메인바디를 요즘에 FX6나 아니면 FX3를 가지고 짐벌 운영을 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 FX6의 세컨 바디에서 3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시네톤이 붙는 뭐 알파 7 s 3라던가 이런 식으로 세컨 바디를 유지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FX3를 쓰는데 세컨 바디를 알파 7 마크 4라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10비트의 영상 체계를 같은 톤으로 저희가 색 보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장점을 가지려면은 세컨 바디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알파 6400과 지브 2 1 0 같은 경우에는 8비트 자체를 통해서 약간 섀도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라던가 아니면 하늘같이 쨍한 피사체에서의 색상개조나 떨어짐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번들거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서 어, 내가 FX3를 쓰는데 세컨마디는 M4를 사용해야 되나 해서 선택지가 한 가지 밖에 없었다면 시네마 라인 쓰시는 분들한테 좋은 서브바디의 대체자가 나타난거죠 지금 요즘에 방송가도 보면 FX3로 짐벌 붙여가지고 음악방송 그리고 뭐 유키즈 같은 방송 방송 저변에서도 소니캠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구성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초보들이 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아예 뭐 영상학과 학생이라든지 내가 영상 유튜브를 좀 제대로 진득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n 의 EI 또는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셔터 앵글이라고 해서 개각도 이런 것도 공부하시면서 FX 시리즈를 입문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바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의 장점을 한번 얘기를 해 보자면 시네마 바디에서 크롭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10비트 영상은 처음이에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6400이라든지 g v 2 1 0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8비트 컬러 사이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비트의 크롭 바디는 이 친구가 처음인 겁니다 올라이 코덱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압축이 덜된 고품질의 코덱으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때까지 소니 크롭 바디들은 다 마이크로 HDMI 단자를 사용해서 외부 출력을 줬는데 이 친구는 역시 시네마 바디다 보니까 풀사이즈의 HDMI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마이크로 너무 잘 부러져요 메모리 카드 슬롯이 두 개이기 때문에 뭐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대처를 할수 있는 더 퍼포먼스가 더 많죠 여러 현장에서 6400이나 GV210을 사용하고 있지만 메모리 카드 슬롯이 하나기 때문에 왠지 모를 불안감은 늘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슬롯이 두 개라는 것은 확실히 상업적으로 이용가치가 굉장히 강한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 시네마 바디에서 소니캠의 가장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S시네톤 있잖아요 특별한 보정 없이도 굉장한 다이나믹 레인지와 적당한 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죠 사실 네, 그래서 무보정을 원하시는 분들 사실은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라든지 프리미어 여러가지에서 색보정 컬렉코럭션이나 이런게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시네톤이 굉장히 좋은 대처자인데 시네톤을 사용할 수가 있죠 다른 바디들은 크롭바디에 시네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있던 비교군인 6400이나 GV210 같은 경우에는 4K 30%까지밖에 프레임 촬영되지 않지만 4K 60프레임 그리고 120프레임까지 어느정도 크롭은 있지만 촬영할 수 있다는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솔직히 저는 4K 는 60P 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하잖아요 뭐 해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가지 영상에서 슬로우 모션을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4K 60P 120P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0P가 주는 기능은 굉장히 큰 어떤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정도 영상을 만들고 할수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거를 크롭 바디 최초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바디는 시네마 바디다 보니까 역시 쿨링 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그 영상 카메라를 고름으로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팬이 들어가 있으면서 오래 촬영할 수 있는 안정성 그런데 이렇게 크롭 바디를 통해서 팬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기온에 크게 상관없이 오래 촬영할 수 있는게 굉장한 큰 장점입니다 장점들은 나머지 분들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다른 분들 유튜버도 보실 거잖아요 구매하실 분들 제가 생각했던 큰 장점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를 건데요 뭐 단점은 좀몇개 없겠죠 일단은 첫 번째, 큰 처음에 접근하기 힘든 가격대입니다 지금 환율 때문에 좀 손해보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가격대로 예를 들면 핸들킷을 제외한 것이 1800달러 였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 1200원대 환율만 생각을 했어도 200만원 초반대면 구입을 가능했었죠 근데 지금 환율 때문에 280만원 그리고 핸들킥 같은 경우 2200달러인데 330만원대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게 됐어요 200만원 후반대에서 300만원 초반대의 카메라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번째 단점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두번째 단점은 이게 시네마캠이다 보니까 마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진을 해오시던 분들도 계실텐데 넘어오시기에 조금 낯선 메뉴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신의 a ei 라던가 셔터 앵글이 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어, 이게 뭐지라고 가오증 거릴 수 있는 메뉴나 이름들이 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고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더쓸수 있고 이게 복잡하다는 건또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간단하게 언박싱 저희 뭐 장단점도 말씀드려봤고요 뭐 푸티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간단하게 영상 도 찍고 편집해 보면서 콘텐츠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fx 30에 대한 언박싱 영상 한번 찍어 봤는데요. 네, 아 너무 탐나네요. 제가 가지고 싶어요. 네, 고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놓고 가세요. <웃음> 네 안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20일부터 정식 판매가 시작되는데 네, 구입하실 분들은 꼭잘 구입을 하셔가지고 좋은 영상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역시 소니라서 구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좋은 바디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칸트였고요 다음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끝